예비 회장님? 그렇지. 어, 예비 회장님의 컨펌 받은 거야? 그러니까 서로 이제 음. 그런, 그런 게잘 받아가지고 어. 집에 그런 시스템을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것인가 그치. 그리고 그것 때문에 포기해야 될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가 어, 이런 게 이제 중요한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좀 쉽지 않은 건데 어. 어떻게 또 회장님께서 허락을 하셨네? 뭘, 뭘보기했니 너는. 공결라 <웃음> 인간. 내가 좀 없어 보이기는. 매니아들 입장에서는 통탄할 일이지. 이 좋은 스피커를 <웃음> <웃음> <웃음> 어 이런 데다 올려놓고 쓰고 있다니 위치만 이렇게 바뀌어도 소리 엄청 좋다고 느껴져. 앰프은두개 사서 하나 두개 연결할 수도 있다. <웃음> <웃음> 어, 그래 되게 하는가? 틀어보자 우리. 어? 파워를 키고. 맥스 일단 하고 아큐러스 팀이다. 진짜 오랜만인데. <웃음> <웃음> 유튜브랑 다르지 어려 오, 좋네. 오, 정말. <웃음> <웃음> 짱다 <짱짱했대>, 이거. 오늘 못 먹겠다. 좀. 어. <웃음> 어. <개강하려나. 웃음> 성장이. 아 진짜 완전 완전 나어이제 <웃음> 그, 회장님들은 뭔 개소리야 필사있는 <웃음> <웃음> <웃음> 저기 어디서 약을 떠. <웃음> 어느 크게 한 다음에 믿지 말아야지 혹시 시끄러울 수 있을까? 아그리구나 스피커가 작은데 대큰 걸로 듣고 있는 것 같지 않니? 어 맞아. 어. 이 어, 집에 잘 얘기해봐. 이렇게 케이크 사주고 가서. 언제 <웃음> 언제 안 되세요? 이걸 사가지고. Burn out.